주디TV의 주디입니다. 우와, 이 필터 진짜 대박인데요. 안녕하세요. 주디TV의 주디입니다. 지금 스노우 카메라 필터를 한번 <웃음>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, 우와, 이거. 사랑해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꼭, 꼭 눌러 주세요. 주디TV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